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7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좋은 작품이지만 이번화에서는 초반에 공태경과 오연두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 제대로 말을 안 해서 답답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은 짜증이 있었겠지만 작품의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다음화부터는 내용 전개가 더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화 리뷰 및 8화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이번 화에서의 포인트는 장세진이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넘어야 할 악당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6화까지는 공태경의 할머니 은금실이 최종 악당으로 유력했었는데요. 이번 화를 계기로 장세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세진에 대해 여러 번 리뷰로 다뤘는데요. 그래도 저는 장세진이 불쌍한 모습도 있었기에 최근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망한 집안을 일으켜 보기 위해 친구의 집안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온갖 무시를 당하며 하인 취급을 받는데도 꿋꿋이 자기 일을 해왔던 모습이 나와서 장세진이란 캐릭터를 이해해 보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화에서 나온 장세진과 공태경의 과거 학창시절을 보면 장세진은 타고난 악당의 모습이었는데요.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혹시나 장세진이 공태경을 한방에 떼어놓기 위해 험하게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평범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장세진은 그냥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악당이었던 것이죠. 은금실에게 돈을 빨리 갚았을 때 장세진은 그래도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다 응금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잘하는 악당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장세진에게 들었던 안타까운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파라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7화 마지막에서 우연두의 엄마 강복님이 공태경의 집으로 찾아왔죠. 크게 소라는날 뻔했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공태경이 오연두의 집에 들어가서 오연두 가족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스토리 위주일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장면도 있겠지만 반면에 조금 심각한 장면들도 나올 텐데요. 그 중심에는 장세진이 있습니다. 공태경은 결국에는 장세진과 결혼식장까지는 들어갈 것입니다. 장세진의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할때 누군가 불청객이 한명 등장할 텐데요. 그건 바로 오연두의 전남친인 김준하입니다. 김준하는 장세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공태경에게 원한이 있기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완전히 망쳐버릴 것입니다. 장세진은 코앞에서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공태경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물거품 되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공태경과 장세진의 사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지 예상이 가시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태경과 오연두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